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레슨은 체르니백 10번 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템포의 4분의 2박자 곡이고요 왼손 반주는 8분표 연타 하는 방법은 힘을 빼고 좀 털어 주셔야 됩니다 C장조 곡인데 잠시 G장조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손 교차 연주를 통해서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곡인데요. 주요 3화음은 1도화음과 4도화음과 5도화음 그리고 쥐장조로 잠깐 바뀌어서 쥐장조의 1도화음, 5도화음 예, 그 정도의 화음들이 나온 것 같네요 C장조에 쥐장조가 섞여 있기 때문에 24개의 장단조로 바꿔서 연주할 때는 C장조와 시단조 그리고 G장조와 쥐단조를한 번에 치게 되는 것인데 어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브를 내려서 음. 반복 시에는 단조로. 조쪼로 쳤을때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면은 장조의 음계는 이렇고 단조의 음계는 이렇습니다. 이건 자연 단음계이고요 화성 단음계는 칠음을 샵 하죠. 그리고 가라 단음계는 육음까지 샵을 합니다. 내려올 때는 하행이고요 그런데 다섯번째 마디를 칠때 도시라 시도 할때 도시라를 육음으로 하면 좀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따라라라라따다. 선율단음계를 하행이긴 하지만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니까, 어 선율단음계를 적용해서 유금도 샵, 아 유금도 반음 올리고 치음도 반음 올려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조로. 여기선 쥐장조가 됩니다. 반복 시에는 단조, 그 주단조가 되겠죠? 데 그래서 다시 C단조 이 곡을 반음 올려서 D플렛 장조와 C샵 단조로 치게 되면 이건 큰 혼란이 올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이 곡을 반음 올려서 D 플랫 장조와 C샵 단조로 쳐봤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딸림조로 전조가 되는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은, 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24개의 장단조로 바꾸어 연주하는 것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이 곡은 악보대로, 그리고 단조로 바꾸는 것 정도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레슨이 굉장히 짧아졌네요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